여름 햇빛이 뜨겁다 시력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 운동할 땐 잠시 벗는다 뱃살이 빠지면서 물건 고정이 잘 안된다 어느정도 볼륨이 있어야 단단하게 고정되는데 빈틈이 많아졌다 턱걸이는 조금씩 발전하는 중이다 그럴거야 느낌을 알겠어 쿨타임이 돌아왔다 시청자 낚시 쿨타임 을왜게 뭔가 느낌은 오는데 무겁다 내 몸이 근력을 키우는 것보다 살을 더 빼는 게 빠를 것 같다 침냄새 아니야. 쇠봉냄새야. 손! 꼭지를! 당기는! 목으로 아직 고추 나이로 19살이라서 턱걸이 근육이 안 생기는 것 같다. 너무 어리긴 하지. 두부먹는 다이어트와의 운동. 후두부 오싹 당기기. 후두부가 닿을랑 말랑 긴장을 주면서 당겨준다 다이소 5천원 고무줄에 목숨건남자 마칸 계단을 오르면서도 운동한다 날이 더워서 유산소 운동은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하자 사이클은 아기상어지 더위를 먹은것 같다 턱걸이와 감자뼈를 동시에 한다 턱감자 1개 남자뼈는 전신 운동기보다 몸으로 돌리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 단사람들 없을 때 해야한다 이제 목으로 돌리는 것도 시작하면 19시간씩 돌린다 오늘 더위를 두번 먹었다. 그만 좀 먹어라. 땀나면 숨 막혀 토끼 가면. 가끔 마트 갈 때도 이러고 간다. 생활 운동 습관은 필수다. 이 정도는 해줘야 50kg 감량할 수 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이 넓은 해변도 물이 들어오면 지금 내가 서있는 부분까지 물이 찬다. 개토끼랑 한번 물놀이하러 와야겠다. 녹색띠의 부드러운 움직임. 아주 부드러워, 내 처진 뱃살같아. 시작은 121kg, 현재 95.3kg, 총 25.8kg 감량 맨몸 근력운동 맛보는 중이다. 팔굽혀펴기 자세로 움직이는 동작들은 아직 손목에 엄청나게 무리가 온다. 아직도 몸이 무겁다. 필요한 운동기구들 하나씩 주문 중이다. 소장 까고 버리는게 가장 귀찮아 나는 설명서같은거 안본다 한번만 본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운동하기가 힘들 거다. 조금 있으면 장마도 시작된다.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와서 운동을 못 하는 것보다비 내리면 살찌는 음식들이 엄청 당긴다 장마 고비를 잘들 넘겨야 한다. 장마철에 많이들 포기한다. 같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다. 혹시 이번에 많이 먹어도 잠깐 미친 것 뿐이니. 멘탈 꼭 잡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우리 같이 가자. 할수 있어. I came from the mind.